자, 저번 시간에 저희가 강철을 만들 수 있는 이 스틸 퍼네스라고 해서 강철 거푸집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뭐 이거를 만들면 저희가 상위 자원들을 좀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뭐 멋진 건물들을 만들거나 그렇게 할수 있겠죠. 다만 그 선행으로 좀 확인해 본게 있어요. 이건 좀 충격적인 건데 이 맵을 보시면 이렇게 멋진 어 풍부한 자원들이 몰려있는 지대들이 있어요. 자, 한번 놀러가 봤죠? 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보면 깜짝 놀랍니다. 자,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죠? 자, 구리지대. 어, 이게 뭔가, 이게, 이게. 자,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네네. 저, 저, 저, 저, 저, 저. 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있는데. 뭐 대부분의 분들은 아실거예요 지금 저희가 공격시설이라던가 방어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확장을 못합니다 이게 충격적인 건 뭐냐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얼리엑세스라서 그저 조그만 자리에서 만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운명인 것 같아요 참 슬프죠 그래서 나는 어디 아 여기 있네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단은 지금 음 저기에서 그냥 모든 테크트리 한 번만 보고 게임을 종료하는게 나아 보여요. 자, 어, 돌 같은 경우는 그닥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일단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순간 이상한 애들이 나오죠. 이제 중요한 자원들은 다 막혔어요. 막혔기 때문에 게임이 불가능합니다. 으. 그래서 위로 올라갈게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해야 될게 지금 음 사실 뻔해요 여기서 만약에 케미컬 프로세싱까지 하면 오일을 캐는 거고요 근데 지금 오일이 캐수 있는 자리가 없죠 지금 몬스터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없어요 다 치면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 건 전기를 이용해서 땅굴을 판다. 이거밖에 없어요. 일단 그거 감안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참 많이 슬프죠? 자 연료는 좀 최대한 많이 챙겨주고 야 이거 너무 많다. 한이 정도만 하고 여기도 자원을 열심히 캐고 있긴 한데 더 이상 확장시키진 않을게요. 자음 좀 아껴야 되니까 아니지 아끼는 게 아니지 판만 부족해지는 건가 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 석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강철판을 연결시키면 되겠죠 아 구리가 없어요 구리를좀 가져올게요 이것도 가져오고 자 이쪽에다가 통을 연결하면 강철이 만들어지겠죠 그쵸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네,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음그 다음 연구에 필요한 재료들을 좀 모아야겠죠 네, 이거는 연구 완료 됐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제 모터를 연구해야 된다 자 강철 5개, 로직보드 10개죠 음 로직보드 10개요 사실 전기가 부족하죠 아니지 어셈블리 머신은 전기를 안쓰잖아 그쵸 자 일단 지금 저희가 귀찮으니까 이렇게 타입을 합시다 자, 임시적으로 어셈블리 머신을 좀만들거예요 여기 어디갔지 로직보드 2개 하고 플레이트 4개가 필요하다 그랬죠 플레이트 가져와 그 다음에 어.. 로직보드를 좀 만들어 볼게요 아아 일반적인 처리 모자죠 자 이렇게 할게요 네개만 만들면 될거에요 마지막 하나 끝! 좋았어 자 그러면 여기다가 어셈블리 만드는거에요 하나만 만듭시다 호잇. 자 이렇게 만들어놓고 지시 내립시다 이거 만들게요 이게 제일 자주 만드는거기 때문에 귀찮아요 자 이렇게 지시 내려놓고 자, 자원들 쌓이는거 한번 지켜보고 그리고 강철은 쌓일 때마다 보원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리 전선 가져다가 이쪽에다가 배치시키면 되겠죠 오잇됐흠 캐는게 좀 쉬운치가 않다 라고 생각했는데 딱 아, 그렇죠 자 이쪽 주변에다가도 그 마인을 좀 만들게요 만들 수 있니? 이거 세개 필요할 텐데. 아, 이미 이거 만드느라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자, 그냥, 어차피, 어, 강철이 좀 다섯 개가 필요하니까 다섯 개 생길 때까지만 이풀 포셋을 좀 진행을 시킬게요. 그런 다음에 얘 가득 차면 얘를 내비두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쪽, 이쪽, 이쪽이 다 자원이 차이겠죠. 그 때까지 좀 기다립시다 호잇 하나만 더됐휙 호잇 됐자 마인 하나만 더 만들게요 좀 강철은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어,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뒤에다 지을게요 호자 이렇게 하고 어이 아이를 자 이렇게 음. 배치를 하는 겁니다 자통연결 시켜야겠죠 됐어. 자 시간을 돌립시다 어떻게든 되겠지 자 어느새 열기가 됐죠 바로 작업을 진행해봅시다 일단 이렇게 배치를 하면 연구를 시작하겠죠 자 무빙 파츠 이 녀석의 역할은 뭘까요 음 사실 궁금하긴 해요 아마 이게 있어야지만 그 동력을 이용해서 발전하거나 생산하거나 그런 재료로 사용되는 그런 연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뭐 케미컬 프로세싱 이라든가 파워드 빌딩 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 표시를 하고 있죠 자 중간에 필터가 있긴 한데 이 필터는 마지막에 진행을 할게요 일단 제가 수작업으로 커버가 가능하니까 일단은 이거 먼저 연구를 합시다 자 연구 완료됐어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거 한번 볼게요 자 모터 2개 로직보드 30개 아 너무 하지 않습니까 어디 보자 강철 2개 밸브 3개 음. 사실 로직보드 30개가 더 심각하긴 하죠 그쵸? 일단 자원을좀 모아볼게요 자 이렇게 모아 봅시다 됐어. 로직보드 같은 경우는 좀 생산 속도가 상당히 느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어셈블리 하나만 더 만들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재료를 집어넣읍시다 그이거 눌러놓고 밸브 하나 만들어야 겠죠 밸브는 금방 만드니까 제가 직접 집어넣을게요 아이고 저 만든 데 1분 걸린다고 돼 있죠 한번 봅시다 으 정말 오래 걸리죠 그래요 얘는 저 오토로 돌리는 게 맞아요 자 여기도 자원 쌓여 있으니까 여기다 배치를 시키고 30개 빠르게 만들어 볼게요. 확실히 이렇게 기계한테 맡기니까 참 기분이 좋네요. 금방금방 만들어지고요. 인풋만 잘 집어넣으면 딱히 문제가 없죠. 물론 나중에 필터를 이용해서 자동화를 만들긴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자원들이 그렇게 많은 상황도 아니고 확장도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터는 어떻게 사용하는지만 확인하면 될것 같아요. 자 앞으로 8개 남았고 자모터 하나 만들었고 다 밸브도 열심히 만들어야겠죠 아 맞다 밸브 만드는데 로직보드가 들어가죠 아 이런게 왜 들어갈까 생각이 들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됐어요 호잇 자 만들어주시고 또 구리가 없니 자 이렇게 배치합시다 그러면 나누기 일을 하니까 한 7개 정도 만들어지겠네요 좀만 더 힘내봅시다 응 음, 됐어 자 하나만 더 만들면 되죠 좀만 힘내볼게요 가져와서 배치시키면 끝야 드디어 드디어 자파워더빌딩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만들어도 도움이 그닥 빠르게 될것 같진 않아요 이건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자 사용합시다 끝나 아, 좋아요 나중에 전투 컨텐츠가 나올 때이 게임이 어떤 식으로 유지가 될지 좀 궁금하긴 해요. 뭐 댓글에 나온 것처럼 팩토리어랑 비슷하게 가면 뭐 볼만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어 퍼포먼스 상으로 버틸 수 있을지 없을지 이건 좀 나중에 가서 판단해야겠죠. 그쵸? 자 연구 완료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할수 있는 건다한것 같아요. 그래도 자 필터는 보기로 했으니까 필터까지만 연구를 합시다. 이거 연구할게요. 이거 연구 안 했니? 아이고. 그 저장고 연구합시다. 어쩔 수 없죠. 자, 이미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자, 투입하면 되고. 그 여기 있는 거 있죠. 자, 이거는 당연히 부리철선 만든 데사용되게 되기 때문에 자, 이쪽에다가 투입을 시켜야 돼요. 오잇 됐고. 석탄이 많이 없구나. 자. 음이 정도면 됐고 음 가운데 자원이 없네요 자 이렇게 배치시킵시다 여기도 세개밖에 없죠 오케이 자 저장고까지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게 필터죠 필터 까지 하지 뭐자 로직보드가 좀 많이 필요할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옮기면서 작업을 해 줍시다 자 그러지 말고 지금 뒤에다가 이거를 하나 지어보는게 어떨까요 이 아이를 지어가지고 저장을 시키는 거죠 일단 여기 보시면 구리가 계속 8개가 차면 일을 안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번 지어보는게 어떨까요 오이? 무슨 용도인지 모르겠으나 한번 길을 연결해보죠 되는구만 자 한번 지켜볼게요 음한 50개 정도 저장을 시켜볼까? 호잇 좋네요 어 그래 이런게 좋죠 그랬다가 한 번에 파가가지고 사용하면 될것 같아 자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이제 그것도 얼마 안 남았어요 아 맞다 이거 짓느라 또 로직보드가 사라졌구나 뭐 어쩔 수 없죠 25개 1 4개남았죠 금방금방 될거예요자 이쪽은 아쉽게도 미네랄이 다 썼기 때문에 일단 음, 자리를 옮겨야 될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다한것 같은데 일단 자리를 옮깁시다 하나만 더 짓을게요 자 마이너를 하나 옆에다 짓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없앨게요 굳이 없앨 필요가 없겠다 자, 그냥 이것만 가져온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배치시키고 그다음에 터널만 아이템 트랜스포터만 연결시키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쵸? 그냥 이렇게 합시다 이게 맞는 것 같아 어차피 전기도 안 쓰는 거 그쵸? 음 이러면 될것 같아 나머지도 마찬가지니? 그건 아닌 것 같죠? 자, 석탄만좀잘 유지시켜 줄게요 이쪽도 슬슬 바닥났다는 얘기가 나올 때가 됐는데 어. 자, 미리 마인을 좀 지어 볼까요 그래도 될것 같아요 아 근데 굴이 그철 주개가 부족하죠 제가 이거 만드느라 좀 많이 쓴것 같은데 좀 쌓일 때까지 기다려 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야 22개 몇 개만 더 만들면 돼자 이제 쌓기 시작하죠 하나씩 하나씩 챙길게요 이제 들어온 양이 많아야 돼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쪽에다가 하나 더짓고자 여기다 짓고 아, 트랜스포터 연결하고 끝! 좋아요 음한 이정도면 된것 같아요 자 바닥났죠? 하나만 더 짚시다 얘를 옮기고 싶긴한데 굳이 옮길 필요는 없는것 같아요 여기 지금 큐브가 다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것같아 다시 많이 오기 시작했죠 쌓이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더질게요 됐니? 됐어 자 갑시다 오잇 오잇 좋아요 자 이렇게 되면 연구 다한 거죠 다 했죠 이제 전기만 제공하면 될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못 캐니까 일단 그렇다 치고 음 전기가 필요한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전기를 쓰는 아이는 이런 아이들 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어셈블리 머신 저거를 잠깐 끊는 거예요 근데 일단 만드는 재료는 있어야 되니까 그건 좀 감안을 해야 되고 야 너는 이거 계속 만들어야 돼 지금 시간이 없어 자 그래서 그 마인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한번 볼게요 어, 얘는 공짜네요. 그쵸? 다행이고. 야, 모터 3 개. 아이론 플레이트 8 개. 이거는 뭐니? 랜포스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우리 지금 제, 그, 가공이 가능한 데가 있나요? 없죠. 못 봤어. 여긴 있니? 없죠. 음, 저거는 못 만들 것 같아요. 그냥, 이 거푸집 같은 경우 석탄 계속 집어넣는 걸로 합시다. 뭐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자, 자동으로 만들 수 있는 수단들을 만들려면 모터 3개 하고, 막 이런 플레이트 8개 하고, 흠 엔진 있죠. 벨브, 플레이트 4개. 그리고 워터 펌프가, 음, 나름 수용이 가능하네요. 좋아. 그러면 마인은 만들 준비를 합시다 이제 석탄 집어넣는 것도 귀찮잖아요 그쵸? 자 일단 너 재료가 뭐지? 구리? 구리 가져올게요 응? 아 맞다 이거 만드면라 구리가... 아니다 그냥 이거 50개 다 만들 때까지 기다립시다 어차피 많이 쓰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게맞아 일단 쌓아놓고 빠르게 빠르게 작업하는 것 같지 이런 것도 챙겨줄게요 이거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쵸 음 뭐가 문제일까 아, 이제 움직이는 거만 뭐야 이거 버그가 있는 것 같죠 안 나가 야 이러면 또 머리 아프죠 어 나가네 좀 타이밍이 좀 불규칙한데 일단은 뭐 나가니까 일단 지켜봅시다 자 이렇게 모터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거 두개더 생산이 되겠죠 자 이렇게 놓고 아 이제 고지가 정말 안남났어그 물을 이용해서 증기를 좀 만들려고 하는데, 일단 초기 전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바로 끊기는 좀 애매 보하니까, 일단 전력, 그 생산량을 좀 먼저 확인한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런 것좀 챙겨주고. 그 로직보드는 상당히 많이 필요한지라 이런 것좀 챙겨줘야 될것 같아요. 자, 이것도 해주고. 음, 그래. 됐어. 자, 하나 만들었고. 음, 재료가 좀 모자르네요. 세 개가 필요한데, 그러면, 이밸브를두개 만들면 되고, 강철도 두개 가져오면 되죠. 그쵸? 아이고. 자, 다시 진행을 합시다. 됐어 자, 이렇게 옮겨놓고, 여기 있죠. 이 강철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됐어 그리고 이쪽에 있는 구리선도 가져오고 여기다 집어넣고 됐어 자 고지가 얼마 남았어요 이거 하나 짓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재료가 얼마인지 한번 봅시다 비싸진 않아요 펌프도 있고 밸브도 있고 모터 정도는 아니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밸브하고 모터는 좀 여러개 만들어 놓을게요 아니 펌프죠 펌프를 좀 여러 개 만들어 놓을게요. 자 이쪽도 바닥이 났네요. 하나만 더 집시다. 뒤에 것도 바닥이 났니? 그만인 것 같고. 자 아니지. 잠깐만. 여기다가 이 아이를 만들어야겠죠. 자 모터 몇개 있니? 자 이거를 하나 더 배치시키고 만들 때까지 기다리고 아, 빼야겠다. 됐어요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자 갑시다 이아이에요이 아인데 좀 멋져 보이죠 자 그거 다 치고 얘도 마찬가지로 통돌이로 옮길 수 있을 거야요 그쵸? 자 이렇게 보면 많이 되죠 근데 이건 지금 자원이 없으니까 아이고 생산량은 똑같구나 자, 전기 한번 연결해 보죠 일단. 이쪽이 덜 급하니까 이쪽을 좀 끊겠습니다 좀 해체를 하고 자 그러면 전기가 남아 돌겠죠 그러면 이제 스팀 엔진을 만드는 거예요 그 전에 잠깐만 다운들좀 준비를 해야 돼요 밸브 만들고 그 다음에 밸브 가지고 코퍼 와이어랑 이것도 다 챙겨야겠네 얘도 두개 만들어야 되죠 제가 만들고 있니? 재료가 없구나 아니구나 깜짝이야 자 이렇게 하고 펌프 벨브죠 벨브 밸브 세개를 만들어놓고 좋고 자, 쌓여있으니까 가져오고 됐어 자 만들어봅시다 테스트 한번 해봐야죠 자 우선은 음... 워터펌프를 만들거예요이 안에다 만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여기다 짓자 여기다 짓고 그 다음에 스팀 엔진을 만들거에요 일단 여기다 만드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력선 있죠 전력선을 좀 연결을 해야 돼요. 나남그 그 구리 주개가 모자르니까 구리 주개 다 챙겨 올게요. 오, 자, 이렇게 하고 연결합시다. 자, 이렇게 하면 연결되죠. 됐고. 이쪽도 연결 할게요. 됐어. 그다음에 이쪽도 연결해야 되는데 지금 전기가 모자라죠. 그거는 뭐이를 아실 거예요. 지금 파워가 없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물을 연결시켜 놓고 그 다음에 하... 잠깐만 그 이거 잠깐 끊읍시다 끊어야지 여기 전기가 제공이 될 거야 여기다 이렇게 지으면 되겠죠 호이 됐어 둘다 돌기 시작했고 저는 여기다 석탄을 집어넣으면 완벽합니다 전기 만들지니 만드니? 자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이런거죠 응? 아 다시 만들어봐 이쪽은 이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별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구리죽에 가져와서 이쪽이랑 연결시키면 되겠죠 가져와 아, 자 다시 설치합시다 이렇게 치면 되겠죠 자 여기도 이제 작동합니다 이쪽도 작동하고 이쪽도 작동하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하면 될것 같아 좋네요 일단 스팀 엔진하고 뭐 펌프하고 이런 거다 만들었죠 여기 전기 제공되니까 문제없고 됐고 여기도 나중에 좀 교체를 합시다 자그러면또 모터가 필요하죠 음.. 비싼 것 나중에 필터를 한번 설치해 볼 거예요 그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되니까 좀 기다려 봅시다 필터는 가격이 공짜인데 음.. 이게 중간에 뺄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것도 중간에 뺄수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여기도 한번 지어볼까? 한번 해봅시다 호잇 자 이렇게 찍고 연결을 할게요 잠깐만 이게 아 잠깐만 잠깐만 방향을 바꿔야겠죠 나가는 방향하고 들어오는 방향하고 정해져 있었어요. 그쵸? 이렇게 하고, 자, 여기서 또 통돌이를 연결하면 되겠죠. 어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쪽에서 여기에 또 저장 공간을 만들어 놔야겠구만. 그쵸? 자, 저장 공간 만들 자원이 있나요? 없죠? 그러면 이것 좀 가져오고, 이것도 좀 가져오고 만들어 볼게요. 일직선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좋아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하고 연결시키고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죠 그리고 이, 음 그래 필터 어 어디갔지 어디갔지 이것만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넘어오니 넘어오네요 야 근데 잠깐만 어, 이쪽으로 안갈것 같다 왠지 아니야 번갈아 가면서 가겠지 내 개인적인 생각 그래요 번갈아 가면서 가야 돼 그쵸 번갈아 가면서 가죠 그럼 이러은 됐어 자 이러면 됐고 자 이쪽에도 좀 연결을 시켜 봅시다 이 아이를 좀더 만들 거예요 이거는 한 8개씩만 보관을 시키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놓고 그외거는또 이쪽으로 보낼게요 철판 15개 호이 좀만 더 만드시고 야, 보관이 없으니까 안 되니까 바로 보내지나? 아마 그럴 것 같죠 자 잠깐만 여기 또 판이좀 부족해지는 것 같고 여기는 이미 다 바닥이 났고요 여기도 바닥났고 이쪽도 얼마 남았고 여기는 뭐 자동으로 하고 있고 슬프네요 자 다시 한번 만들어보자 저장고 여기다 배치를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쪽 라인에다 파이프 음.. 왜요왜안 돼요? 저장고는 말 그대로 저장고입니까? 그러면 좀 머리가 아픈데? 그럼 이거 없애지 뭐자 없애고 하... 필터를 걸어야 되나?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왜 이쪽으로 전날이 안되니? 되니? 나가서 이쪽으로 들어가니? 일단 저장됐고 그 이상은 안 들어오니? 아마 그럴 것 같아 보이긴 해요. 이걸 봤는데 증발되면 머리 아프죠? 일단 봐야 돼. 여기 수량이 늘어나질 않아 자 이것도 챙겨주고 여기 있는 것도 챙겨주고 그, 여기다 다 집어넣고 됐어 아 들어오긴 하네요 그쵸? 음, 이러면 됐어 자 그래서 어느정도 이거는 자동화 시키려고 하고 있고 이거는 좀 음, 고민해봅시다 뭔가 중간에 더 싸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걸로 좀 배치하는 게 좋을 텐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걸로 하는 것 같아요. 이 필터 사용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세워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없애는 거야. 이렇게 하고 가져오고 이거 없애요. 됐어. 그 다음에 여기다 연결시키는 거야. 그 최종적인 아이템만, 왜, 왜안 됩니까? 신기하죠? 왜안 될까? 너무 멀어서 그런가? 다시 한번 해봅시다. 딱히 명령어가 안 나와가지고 좀애매모 하긴 한데 자 여기다 짓고 다시 한번 시도해 보자 너무 멀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쵸 너무 멀어서 그랬던 거죠 그래 알겠다 그 다음에 이걸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좋아 자 그리고 이거 필터 이 아이. 됐어 가자 왜안 보내줘요 음, 슬프네요. 그쵸? 제대로 필터링이 안 되네. 야, 보내주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돼요. 이 필터는 좀 나중에 한번 패치가 되면 그때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자, 일단은 지금 전기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자원도 캐고 뭐 전력도 제공해서 뭔가 이것저것 하고 있긴 한데 아직 완벽한 것같진 않아요 중간에 제대로 자원이 운반이 안 되는 것 같죠 뭐 이거는 그트랜스포터 로직 같은 경우는 이게 패치가 되면 될수록 개선이 되니까 그때까지 한번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지금은 이 정도까지만 만족을 하고 그 옥물들 있죠 아까들 봤던 그 아이들 또 다시 보러 갑시다 그 아이들은 패치가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방어할지 좀 궁금하긴 하죠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고 싶긴 해요 자 한번 더 봅시다 죽을 땐 어떻게 되나요 자 한번 죽어 볼게요 자 이리와 이리와 그래 얘들 이거 액체로 다 죽여 봅시다 그러면 그냥 게임이 끝나진 않겠지 아 다행이네요 죽진 않네요 자 이번 게임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일단 패치가 좀더 되고 나서 지금 0.3 버전이니까 한 0.7이나 그때 8이나 그때 되면 좀더 플레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